안녕 오늘은 9월 11일 금요일이고요 오늘 할 일은 일단 수능 원서 접수를 하러 가야 하고 운동을 해야 합니다 다이어트 중이라서 운동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제가 학교 채널에 올리는 영상이 있는데 그것도 편집을 해야 되고요 또할 일이 뭐가 있지? 하여튼 이렇게 할 일들이 있어서 오늘 다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나갈 준비를 해볼 거예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엄청 더워가지고 선풍기 안 틀면 생활 못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 잠깐 진짜 그 며칠 사이에 선풍기가 필요 없어졌어요. 그리고 제 피부는 난리가 났습니다. 진짜 피부가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화장으로도 가려지지 않는 피부가 되어버렸어요 며칠 잠까 어디 가 있었는데 피부가 너무 안 좋아졌어요. 생각해보니까 마스크 쓸건데 화장을 다 해야돼 모르겠다 지금 햇빛이 여기서 이렇게 와가지고 제 거울이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발리고 있다는 그 느낌이 안들어요 제 방이 옛날 브이로그랑 좀 많이 바뀐 것 같지 않나요? 요즘 방을 많이 이렇게 바꿔놔가지고 느낌이 좀 다르실겁니다 집 벽지가 제가 지금 이 집에 10년을 가까이 살았거든요? 그랬더니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벽을 칠해버렸어요. 하얀색으로 싹 다. 아, 요즘 눈썹을 그리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 눈썹 너무 못 그리는 것 같아요, 점점. 옛날에 진짜 잘 그렸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짜잔! <놀람> 왜 이렇게 신경 써서 눈썹 그릴 때는 그렇게 연하게, 야, 얇게 안 그려지더니 왜 이렇게 또 그려지냐. 어머, 여기 피부 왜 이래? 완전, 아, 깜짝이야. 아까 파우더 칠해놓고. 깜짝 놀랐네. 띵드루. 앞머리 일단 옷을 입고 머리를 고데기를 열, 열을 시키고 옷을 갈아입고 머리를 해볼까요? 오늘은 머리를 똥머리를 할 거라서 앞머리만 할 거거든요. 제가 학교에 다니는 게 아니고 지금 대안학교에 다니면서 검정고시를 보고 졸업을 했잖아요. 저는 이제 고졸이거든요. 그래서 제 주소지에 있는 곳에 가서 교육청에서 접수를 해야 돼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은 학교로 주소지를 변경을 해서 거기서 다 같이 수능을 보는데 저는 따로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진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이 귀여운 쪼꼬미 가방매 메주고 가는 중입니다. 오늘 날씨 너무 좋아요. 미쳤어 미쳤어. 이런 날씨가 진정한 날씨라고 할수 있지. <웃음> 저번에 보니까 저희 집 아파트를 바로 알아채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주민으로 <웃음> 안 보이게. <웃음> 나와서 알게 된 점. 신발에 흙이 엄청 많다. 신발이 지금 더러운데 까먹고 나와어 지금 평일이기도 하고 사람이 없어요 12시여가지고 사람이 한명도 없습니다 드디어 교육청 도착 이제 원서 접수를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원서 접수가 끝났어요 원서 접수를 마치고 전 이제 집에 가볼까합니다 야나 쓰는 건데 지금 버스를 타고 집에 가야 되나 뭘 하고 가야 되나 싶은데 이제 코로나도 있고 하고 그냥 집으로 가야 될것 같아요 버스도 1분밖에 안 남아서 그냥 갈래요 외출 후엔손 씻기 했는데요. 밖에 비가 올락말락 해가지고 지금 들어온 게 잘한 것 같아요, 진짜. 와, 나 진짜 깜짝 놀랐다. 갑자기 흐려져가지고. 아니 오는데 버스가 아, 커브길에서 자꾸 아저씨가 이렇게 과격하게 운전을 하시니까 와, 그 앞으로 저기 하는 거예요. 심지어 버스가 조금 낮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고제 제 키가 크니까 고리를 잡으면 이렇게 돼요. 뭔지 아세요? 조금 고리가 이렇게 남아요 손이 그래가지고 막 그냥 여기까지 막 날라가 뭘좀 먹어야 될것 같아요 아침부터 물한잔 마시고 지금 아무것도 못 먹어서 뭘 먹어야겠습니다 제 밥입니다 키위 하나랑 고구마 작은 거두개 어머 실리다 그리고 계란 삶은 계란 하나 다이어트 중이기 때문에 많이 먹으면 안 돼요 요즘에는 많으면 1400까지 먹고 보통 900에서 1000칼로리? 그 정도 먹고 진짜 적게 먹는 날은 500칼로리 먹는 것 같아요. 근데 500칼로리 먹는 날은 진짜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밥 먹는 것도 귀찮은 날 그런 날 옛날에는 밥 먹는 게 귀찮은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점점 귀찮아지네요 껍데기가 안 까지는데 그냥 먹을래. <놀람> <놀람> 봐야돼요. 틀어놓고 먹을게용. 고구마 먹고 기억나. 한 가지 사실. 유산균을 안 먹었어요. 왜안 돼. 왜안 먹었지? 먹고 먹을게요. 원래 공복에 먹어야 되는데 까먹었어. 요즘 이렇게 어, 하하, 적게 음, 먹는다 해야 되나? 그러다 보니까 화장실을 잘 입고 와라고 의상 좀 입고 있는데 이 바지 진짜 제 교복 바지 교복 바지 그냥 길 가다가 산 건데 잘 좋은 거 같아 알았지? 비싼 바지 이유가 있어 계란은 아래부터 먹어야 아래가 아니지, 납작한 부분부터 먹어야 돼 왜냐 아래가 흰자가더많으니까요 키위를 먹을 때는 이렇게 안에 심지가 있는 걸 먼저 먹어야 돼요. 키위가 며칠 새에 달달하던데. m 식은요 망고팥. 맹규맹규팬김 m a 고 g u Pep. Kimoko question. Togiande. b e t 는 e r on. t i 오마이갓! Oh 휴대폰 저장 용량이 부족하다고? 2 0 0기가를잘 쓰는데 부족하다고? 그럴 땐 필요 없는 것들을 싹다 지워야지. 램블 띵! 모두의 마블 모두 해! 모두의 마블을 다 함께 해! 여유 공간이 없대! 또 이래 또 이래. 안 되겠다. 안 돼! 어쩔 수 없지 자 오늘 점심 아침 안먹고 점심 계란 삶은 계란 하나 키위는 한개 이렇게 체크해 놓고 사용을 합니다 또 <웃음> 부르바불 하고 싶은 데할게 없는데 자면 안될것 같으니까 잘게요 <웃음> 잘래. 근데 자면 안될것 같은데. 오, 또 가을. 지금 자면 못 일어나요. 장담해. 절대 못 일어나. 핸드폰 말고 할게 뭐가 있나. 벌써 30분이 다 됐네. 아 어, 3시 반에 운동할까요? <웃음> 이렇게 미루고 미루고 미루다 결국에는 밤에 하는 거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할게 분명 있었는데 기억이 나지 않아 그러면 30분 자고 운동을 하고 학교 채널에 올라갈 영상을 편집을 하고 저 진짜 이제 자도록 하겠습니다 빠이빠이 자 이제 일어났고 저는 운동을 할 건데요 제 운동을 할때 운동 영상만 보면 맨날 보던 거니까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핸드폰으로는 영상을 켜두고 노트북으로 예능 같은 거를 켭니다. 그래서 보면서 운동을 해줘요. 잠시만요. 친구한테 영상통화가 와가지고 아이패드 사다고막불량해도 그런 거 같아? 미쳤지? 응 음, 미쳤네 미쳤어 한쪽 어쩌다 보니까 밤에 돼서 돌아오게 됐는데 할머니 댁 제사가 있어가지고 지금 갔다가 왔습니다. 운동하다가 중간에 갔다 왔어요. 지금 팔뚝살이랑 승모근 운동 두개 남았는데 좀 이따 하도록 하고요. 좀 일단 씻을 때, 씻기 전에 하도록 하고 일을 조금 하다가 해야 될것 같아요. 일하는 거 보여드릴까요? 제 배경화면은 제가 만든 거예요. 저스트, 올리, 포에코 제가 좋아하는 단어 세 가지 넣어놨고 편집 프로그램 물어보시는 분들 진짜 많았는데 저는 어도비 프로그램 쓰고요. 한 달에 학생 요금으로 23,000원인가? 내고 쓰는 것 같아요. 프리미어 프로로 거의 99% 편집을 하고 가끔씩 애프터 이펙트를 쓰긴 하는데 거의 안 쓴다고 보시면 되고 포토샵으로 무조건 썸네일을 작업을 합니다. 이거는 지금 제가 작업하고 있는 거고요. 뭐냐면 그 제가 인도 아까 얘기해 드렸잖아요. 이제 본편 첫 번째로 올라갈, 이제 프롤로그 올라갔고 본편 올라갈 건데 본편 올라가는 거 편집 중인 겁니다. 이렇게 인도를 보실 수 있어요. 이게 인도거든요. 진짜 이런 느낌의 브이로그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영상을 친구들이 4K로 찍어놔가지고 조금 끊겨거든요. 가 조금 저기 합니다만 어쩔 수 없죠. 편집하는 거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아가지고 컷 편집은 어떻게 하냐면 이 영상을 클릭을 해서 위에 보시면 컨트롤 누르면서 K를 이렇게 눌러주면요 이렇게 영상이 잘리게 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컷 편집이 끝나요. 그리고 이 영상을 없애고 싶다 싶으면 백스페이스를 눌러주면 영상이 지워져요. 그리고 이빈 공간을 또 클릭하고 백스페이스를 눌러주면 영상에 다시 채워 메꿔 줍니다. 다들 이거 이제 와서 왜 하냐고 하는데 졸업 때는 완성해야죠. 어쨌든 우리 추억이었는데. 지금 어쩌다 보니 편집하라는 편집은 안 하고. 아, 핸드폰에 또꽂아가지고 핸드폰을 해버렸어요. 아, 친구한테 갑자기 카톡이 와가지고 안볼 수가 없는 카톡이었어변 명, 변 명. 이것만 답하고 운동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벌써 10시 30분인데 시계가 안 보이네요. 10시 30분이에요. 괜찮아, 힘을 빼고 카톡을 잠시 내려놓고 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앉아서도 할수 있어서 아주 편하죠. 끝. 아까도 막 카톡을 맞아 해야 돼요. 갑자기 95개가 됐어. 잠깐 사이에. 이제 운동했으니까 씻으러 가도록 할게요. Let's go. 오늘로 화장했으니까 클렌징 밤을 써줄게요. 제 영상에 되게 자주 나왔던 밤을 갖고 클렌징 밤 목은 있다가 손에 있는 물기를 한번 제거해주고 이번에는 클렌징 폼 버블 폼입니다. 어, 근데 버블 폼인데 물이 이렇게 있었네, 자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완전 단단한 거품이었는데. <웃음> <웃음> 깔끔하게. 완료. <와>, 세수 <웃음> 끝. 자, 그럼 진짜 씻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빠이빠이. 씻고 나왔으니까 스킨케어를 해줄게요. 옛날에 이거보다 많이 발랐었는데 요즘은 그렇게 건조하지가 않아서 근데 이제 슬슬 환절기가 와가지고 환절기 알러지가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저희 작년에 한참 환절기 알러지 때문에 고생했었잖아요 다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비치겠어요 근데 그렇게 심하지는 않아서 작년에는 환절기 알러지에 그 제품, 뭐 스킨케어 제품을 바꾸면서 안에 성분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랬던 거고. 그래서 그거 어쩌다가 올해 한번더 써봤거든요? 얼마 전에 한번 썼는데 진짜 밤에 미치는 줄 알았어. 한번 썼다고 눈도 못뜨고 커도 숨도 못 쉬겠고, 얼굴 빨개지고. 그래서 아, 이건 아니구나 하고 다시 바로 내려놨어요. 정말 이건 안 맞는 제품이구나. 원래 쓰던 상품이랑 똑같은 상품인데 리뉴얼 되면서 조금 바뀌었거든요? 거기서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좋아, 좋아. 이제 11시 18분인데, 남은 시간 동안 놀다 자야겠네요. 일하려 했는데, 놀아야겠어. 놀아야겠어. 힘들어요. <목소리> 저녁 식사 일단 쌀밥 산적을 먹었어요 고기 산적 송편을 먹었어요 부추전 3조각 정도 먹었고요 그게 끝인 것 같아요 저장을 하고 인분수를 다시 맞춰줍니다 이 인분대로면 너무 많이 먹었기 때서 응. 오늘 소비한 칼로리가 이렇게 뜹니다 753칼로리라는 거예요 근데 아마 753칼로리는 아니고 이정확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거에서 한 플러스 100에서 200 정도는 생각하거든요? 그럼 한 1000칼로리 정도 먹었다고 치면 될것 같아요. 11시 반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잘 거예요. 아니, 잘 준비를 하고, 잘, 깨요 <웃음> 집콕 브이로그를 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하는 게 없으니까 뭘 찍어야 될까 싶어서 사실 미루고 미루고 미루었 왔는데, 찍긴 찍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영상도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